도시는 살기 편한 곳이기도 하지만 때론 숨막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빼곡히 들어선 빌딩, 아스팔트, 그리고 가로수 외에는 자연의 푸르름을 볼수 없기 때문인데요. 도시를 숲과 유사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신기후 체제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중 온실가스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어,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는 더 이상 이견이 없죠. 하지만 문제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 로봇, 환경 기술을 융합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를 산업재로 치환하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해 선보이면서 대한민국 환경 개선에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산화탄소 포집은 거대 부지에 설립된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와 정반대로 작은 크기에 도심 적용형 모듈을 개발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활용되던 800도 이상의 열처리나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자연계에 존재하는 친환경적인 원리를 가속하는 기술을 개발해가고 있는데 기존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 방식과 차별화된 기술을 인정받아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희가 개발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공조 시스템 모듈은 건축물의 허파라고 할수 있는 공조 시스템에 간단히 조립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듈은 건축물의 내외로부터 공조 시스템을 통해가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자원화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 자연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칼슘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가속화 시켜주는 기술을 소형 모듈로 구현해 건축물에 적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탄소 감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듈을 통해 만들어지는 탄산칼슘은 재지 고무, 잉크는 물론 순도에 따라서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량화 소재도 사용되는 기초 재료이다. 나아가 이산화탄소를 자원회해서 만들어진 탄산칼슘을 활용한다면 굴폐각 폐기물 처리 및 건설 자재의 경우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탄산칼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득을 볼수 있게 된다. 저희는 보다 완벽한 공조 시스템과 모듈의 상용화뿐 아니라 그 이후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우수한 인력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비유드리자면 요즘 커피 머신이 머신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캡슐로 지속적인 경제성을 창출하는 것처럼 저희는 본 기술을 활용한 소재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자원화 관련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서 단순히 모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탄소 배출권 시장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들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공조 시스템 모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경제성까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각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소위 말하는 빌딩 숲이 정말 숲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개발한 공조 시스템 모듈에 상용화의 박차를 가해서 국내 대다수의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하겠고요. 그리고 자원화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원순환을 가능케 하고 인류의 생존기반이 될수 있는 건축환경로봇 융합기술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이를 다시 산업재로 사용하는 친환경 그린기술. 이들의 모듈이 하루빨리 전국의 건축물에 부착될 수 있기를 응원해본다.